아니, 안녕하십니까. 삼성라이원즈 황동재입니다. 어, 제가 이번에 2022년 퓨처스 올스타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서 잘 던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포수 이병헌이라고 합니다. 어 저번에는 비가 와서 게임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안 와서 경기를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삼성라이원즈 공민기입니다. 퓨처스 올스타 지난번에 한번 나갔는데 이때 비와서 취소돼가지고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나갈 수 있게 돼가지고, 이번에 잠실에서 열리는 풋처스 올스타, 이번에 나가서 잘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